청무 음인줄알 아무것도 없네 왜 만들었지 보지 와우 실기가 있네 <웃음> 이런 쓸데없는 오브젝트가 있으니까 프레임이 떨어지어 뭐야 차 뚫렸어 엄청 강하다니까 애들 와 차가 뚫리면 안되지 반칙이지 원피는 펌... 뚫릴 수 밖에 아 y 나비.